이 아이가 10살 때 병을 알아서 왔지만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쭉 흐르는 세월이 너무 좋아서 이 아이가 전혀 죽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좀 확신의 말을 했었죠. 포기하지 마시라고 절대 포기하지, 포기하지 마시고 바로 미래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마음가짐이나 그 선택이 바로 미래의 어떤 모습의 과정 속에 놓여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사례 중에서 아주 기억 남는 사례가 있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0년 전에 이 학생이 제이가, 제이라고 할게요. 제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아파서 어머니로부터 이제 연락이 와서 상담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이가 많이 아파서 10살에 어떤 병을 얻었는데 그 병이 백혈병이었습니다. 그 골수암으로 치료를 받고 하는 중에 너무 위급해지고 병원에서는 준비를 해라. 응급실까지 가서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연도가 이 아이가 10살 때이무어 대운에 아팠고 기미대운에 넘어오면서 준비를 해라 라는 얘기를 듣고 눈물을 머금고 얘기를 하셨죠 어머니도 그동안 몇년 동안 많이 지치고 어떻게 이제 더 이상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얼민년 정도 되거든요 얼민 년이 되는데 그때 제가 이 아이의 대운을 보고 쭉 펼쳐져 있는 대운을 보고 저는 좀 확신이 있었습니다 대운에 그 다가오는 20대 25세 대운 이 대운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볼때 너무 좋았고 또 25세만 좋은 게 아니었고 35세 대운도 너무 좋았고 물론 45세 대운도 좋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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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마시라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아이는 너무 뒤에 운이 좋아서, 뒤에 그러니까 25세 이후의 삶이 굉장히 좋고 또 성공하고, 어, 엄청나게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라고 얘기했었고 이제 어머니는 그 말에 힘을 얻어서 하셨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있을 때그 일인 거만 꼽고 아이가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폐까지 좀 전이가 되어서 호흡도 힘들고 그러니까 호흡이 힘드니까 움직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운을 봤을 때는 제 눈에는 너무 뒤에 화려한 삶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공기를 마셔라고 뭘 하고 있냐니까 링거만 맞고 있다 병원에 주는 약만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라는 게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밥만 먹으면 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의 삶은 이런 빛을 보고 바람을 맞고 물론 이제 영양가도 들어와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의 정, 관심 이런 것들은 이제 에너지 교환이거든요 우리의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오행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주팔자에 나타나 있는 오행의 구조도는 사람마다 굉장히 결핍되어 있고 치우쳐 있고 오행이 원활하게 알맞게 잘 돌아가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뭅니다 더물고 대부분 뭔가가 좀 치우쳐 있고 부족하고 완벽한 구성은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주고 받을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관계를 하면서 혼자는 못 삽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사람의 온정 관심 자연의 바람 햇살 물 이런 그 펼쳐져 있는 오행의 그 모든 에너지들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밥만 먹고 깜깜한 데서 빛도 없고 바람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런 데서 밥만 먹으면 삶이 지탱이 될까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예전에 영아원에,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갔을 때에도 그 아이들이 나이에 비해서 정말 키도 너무 작고 너무 예수하고 행동도 느리고 7살의 아이가 서너 살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보육원이 너무 음식은 좋았어요 요즘에 못 먹는 데가 잘 없거든요 잔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환경을 보면 엄청 깔끔하고 좋은 환경에 자라지만 어떤 사랑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발육이 늦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교육학 전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동학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병원에서만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 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다시 마음을 먹고 자연의 바람을 세우고 링크가 아닌 뭔가 음식을 갈아서라도 미염을 넘겨주고 이런 작업을 하고 이제 일단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어쨌든 자연의 음식을 먹으면서 매년을 지나면서 어쨌든 완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반가워 가지고 저를 고맙게 생각하면서 는하 전화 가온 것도 기쁘기도 했고 제이가 이렇게 이겨냈다는 게 너무 저는 정말 그 듣는 순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는데 이 대운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대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대운이라는 걸 보면서 엄청나게 생각에 많이 잠겨 썼습니다 왜냐면 하 이렇게 대운수를 보면서 10대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쭉 펼쳐져 있잖아요 글자가 이 글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잖아요 이 글자는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가 10대 어떤 환경 20대 어떤 환경 30대 어떤 환경 우리가 살아가야 될 환경이 태어나면서 부터 이미 펼쳐져 있다 이것은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미래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면 그 사실을 잊을 수도 있는데, 이미 살아서 가지 않은 길인데, 어 지금 아직 걸어가지 않은 그 길을. 미리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공부를 하면서 유추를할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그 환경을 내가 안고 태어났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뭐 미래가 정해져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어느 정도 범주에 들어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이 대운을 보면서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영양권 안에서 삶이 이루어지면서 이 아이처럼 어 지금은 아이가 아니죠 지금은 어른이 되었죠 스무살이니까 아가씨가 되었어요 아직 걷는 것은 조금 힘들지만 폐로 전이된 부분에 문제가 좀 남아있지만 그 골수암은 완쾌가 되었고 이 폐에 관련된 약도 지금 어곧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지금 근손실 되어서 못뭐 걷고 있는 다리도 회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5세 대운을 맞이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제2의 삶이 얼마나 화려하게 펼쳐질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상담학 공부를 하고 있고 스무 살이지만 본인이 죽음과 삶을 경계에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뭐 저랑 같이 수업도 하고 했었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펼쳐져 있는 있는 이 날들 아주 긴 날들이 이런 어려운 여기에서 정관과 부딪혀서 문제가 생기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내게 할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펼쳐져 있는 그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이 이 대운에서 펼쳐져 있는 이 길에서 회복이 될수 있을지 아니면은 앞으로 펼쳐져 있는 길이 가시밭길이라면 지금 아무리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화근이 될 수도 있다 어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지금 대운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통틀어서 이 자체가 나와 직결되어 있는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대운을 보신다면 이렇게 쭉 훑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지 이것까지 이제 보려고 하면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 지금 오늘 하루만 사는 게 아니고 이 오늘 하루하루가 결국 나의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선택이 바로 내 미래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 놓은 씨앗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이 다라고는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의 삶이 바로 미래의 모습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닥쳐진 이 건강의 문제 이것을 받아들이는 제2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미래에 이런 운을 맞이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아주 낙천적인 모습으로 병을 맞닥뜨리면서 이겨내는 포기하지도 않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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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행 심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정관이 굉장히 중요한 상신으로 쓰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운으로 쓰고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운은 바로 식상으로서 정관을 깨고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실상 이렇게 깨고 들어올 때는 어른이라면 내 몸이 깨지기 이전에 내 주변에 깨질 기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관하면 직업이 되겠죠. 남자는 직업이 깨지면서 내 몸까지는 안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성이 있습니다. 정인. 정인이 바로 정관의 보좌관입니다. 정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식신상관을 막아주는 역할을 정인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인 목극토 되는 거죠. 토가 식상이기 때문에 목이 정인인데 정인이 이제 토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바로 정인이 어머니죠 그래서 여기는 제2의 어머니의 역할이 살려내는 에너지고 여기서 정관에서 식상이 이렇게 치고 돌때 재성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정관에 이렇게 재성이 없이 바로 맞붙다 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지에 재성이 있어요. 편제가.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일지에서 딱 붙잡고 아주 긍정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자세, 태도가 참 좋다라고 보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재성으로 살려낼 수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돈을 덜어서 살려낸다라는 겁니다. 그런 건 이제 어른 같은 경우에는 정간이 깨지면 정간, 그러니까 직업이 깨지고 그러면 내 몸을 살려내고 돈을 또 덜어서 어떤 일을 처리하면서 내 몸을 살려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의 이런 모습 이런 작용을 일으켜버리면 되는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죠 사회적인 어떤 도구들이 아주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몸으로 바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은 항상 문에서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 깨지고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몸으로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시간에 있는 이 정인, 정인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힘, 정성 이것이 살려내게 되고 또 본인의 버텨내는 힘이 재성으로 버텨내는 힘이 살려내게 되고 또 다가오는 미래의 이 재성으로 펼쳐지는 20년 이상 기다리고 있는 대운에서 이미 뭔가 일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위한 경험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미래와 지금 현재는 항상 시간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시간을 제외한다면 바로 그걸 볼수 있다는 거죠. 성공한 어떤 미래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과정 속에 있는 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제2의 그 회복을 확신을 했고 그때 이제 확신을 드렸던 그 기억이 나고요 그 어머니는 그 확신 때문에 지금 버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어쨌든 뭐 결과가 좋아서 너무 반갑고 제 상담 사례 중에 이런 건강한 아이가 있어가지고 정신력도 좋은 아이가 있어가지고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고요 또 앞으로 또 빨리 약이 나와서 권력을 회복해서 걸을 수 있고 많은 활동 기대하고요. 앞으로 엄청나게 뭐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 상담학 공부한다고 하니까 그 분야에서도 더 잘해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